교환이라고는 하지만 보충이 대부분인 작업입니다. 우선 엔진을 식힌 후 작업에 들어갑니다. 슈퍼차저를 고정하는 호스와 커넥터, 그리고 고정 너트와 냉각수 호스, 고동 벨트를 모두 탈거합니다. 2인 1조로 슈퍼차저를 드러내고요.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해 오일을 배출합니다만 역시나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슈퍼차저 오일이 남아있는 차량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? 신위를 지입합니다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브레이드 어댑터의 모습입니다 드레인 플러그는 오링이 함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순행 쿨러 핀및 엔진룸에 있는 흡기 포트에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클리닝합니다 깨끗해졌죠? 신품브이드 어댑터를 장착 후 슈퍼차저를 장착합니다. 고정 너트를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. 탈거했던 부품들을 장착합니다. 규격에 맞는 냉각수를 보충합니다.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진단기를 이용해 어댑테이션을 시작합니다. 테스트 드라이빙 후 확인한 냉각수의 모습입니다. 맥스 위에 잘 세팅되었네요 고정코드 없이 깔끔하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